예 안녕하십니까 자, 설계 라이브러리에 등록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설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컨피그레이션 음, 설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등록할 대상을 용도에 맞게 설계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예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등록하고요 열어서 치수 편집하시고 실제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 설정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실습 자료에 보시면 저하고 동영상을 따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요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을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요 디자인 라이브러리 있죠 설계 라이브러리 노컨피규레 t i 이션요 파일을 여셔가지고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블클릭해서 열어보죠 요렇게 그렇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요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별도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찍으시고 언더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는 별도로 저장한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저는 지금 어떤 설정을 만들 거냐면 렉탱글 사이드 01하고 02 값이 10, 20, 또 20, 30, 30, 40 이렇게 세 가지 설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설정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설정 추가하겠습니다. 설정명은요, 박스 10 곱하기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그대로 코멘트까지 설정명으로 도면에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추가됐죠? 또, 새 설정 추가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박스 20 곱하기 3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 동일하게요. 이렇게 하고 설정명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0, 4 40, 0자리에요 설정추가 박스 30 곱하기 40으로 하겠습니다. 좀 익숙해지시죠? 이런 부분들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앞부분에서. 자 이렇게 하고 기본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리 더블 클릭해봤자 바뀌지 않겠죠? 자, 그럼 이쪽에 오셔가지고, 실제 이 l 탱글 사이드 01하고 02는 누가 포함하고, 누가 가지고 있죠? 스케치 가지고 있죠? 그 그러니까 스케치에서 피처 설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없죠? 화살표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수 변수가 뜰 겁니다. 요두 가지만 체크하시고요. 빈 공간을 클릭하면 이렇게 확장이 될 겁니다. 이쪽 있죠? 10, 탭키로, 20, 탭, 탭, 아, 안 되면 화살표키로요. 20에 30. 그 다음에 여기는 30에 40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보면요 10 20짜리 20 30 30 40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0 20으로 맞춰놓고요 등록하겠습니다 을 자,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요 5개 다 선택하시고요 라이브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이 그대로 이름 그대로 쓸까요? 예, 컴피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조금 확장하셔가지고 확대하셔가지고 요 테스트 방에다가 할 겁니다. 자, 라벨브레 피처 파트로 하시고요. 설명은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일명꼭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OK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되겠죠. 그 자, 저장 한번 할까요? 사실은 이 파일하고 이제이 파일하고는 다른 파일입니다. 여기 저장하면 뭐 엘자가 사라진다고 래서 건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창은 일단 닫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여는거죠. 열어가지고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참조. 쭉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치수가 있죠. 치수에서 어떤 치수예요 여기 엣지 t 디스턴스 0102 그리고 로테이션 앵글은 치수 찾기에다가 아참 요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n o 가 아니고 그냥 디컴 r a t 레이션 있죠? 이게 우리가 금방 등록한 겁니다. 자 열기 하시고요. 요거죠. 설정 세 가지 가지고 있죠?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치수, H d i s t a n c 01 치수 찾기에다가 02도 치수 찾기. 로테이션앵걸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면 되겠죠? 파일 저장하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창을 닫으시고요 예, 적용을 해 봐야겠죠 파일 새 파일 하겠습니다 파트는 미리미트로 들어오죠 자 윗면에 스케치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지수는요 뭐한 150에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들 포인트 있죠 미들 포인트가 얘하고 수평구석수직구석을이면전 가운데 오겠죠 그 다음 피처에서 돌출하겠습니다 위로 한 100정도 주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추석칠수 있죠 피처치수 보이기를 해제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등록을 해보죠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여기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설정이 뜨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3개 설정이 뜨는거죠 저는 10 20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럼 모서리 잡아달라는 얘기죠 모서리 하나 둘 잡으면 요렇게20더 있죠 0도 해볼까요 0도 되죠 여기 거리 50으로 잡을까요 얘도 50전 가운데 50은 아닌가 여기 200이니까 여기 50 밖에 안되네요 라이브러리 파트에 피, 어, 링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변경이 되면 같이 변경이 되겠죠. 여기에 체크되어 있으면 치수 덮어서기가 안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예, 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 사용자 정의 치수를 수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체크되어 있으면 얘가 이걸 체크하는 순간 이렇게 어, 링크 끊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 누르면 이걸 수정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10, 20 정확히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설정명이 뜨는 게 보이죠? 자, 이번에는요, 이 앞면에다가 다시 끌어다가 배치하고요. 20, 30 자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서리요. 모서리 하나, 모서리 두 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각도 0도 해볼까요? 0도, 이렇게. 그렇죠? 20, 30. 정확하게 세팅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용자 정의 설정으로 잡히는 것은 제가 이걸 체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하자면 다시 원래 20 30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340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모서리 여기 찍을까요 여기 찍으시고 값을 주시면 되겠죠 요한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40짜리 정확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 라이브리화 시키는 건뭐첫 번째 했던 것하고 유사한데 얘는 어떻습니까? 미리 어떤 치수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피처 설정이나 치수 설정을 규격화시켜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편리하게 얘만 클릭함으로써 뭐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치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빨리 어, 재활용이,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 차이점을 기억해 내 놓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왜 에러 뜨죠? 자. 여기서 에러 뜬다는 얘기는 익스트루드가 에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스케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케치 편집해 볼까요? 어,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방향이 문제인가요? 그렇죠? 음, 잘못된 형상을 발견했답니다. 이 빨간 게 뭔가? 방향이 뭐안 맞는 모양이에요. 자, 오케이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요. 모서리 선택이 아마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넣고요 340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 있죠? 첫번째 모서리 한번 예로 잡아보죠. 그 다음에 두번째 모서리 이모서리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0도 해볼까요? 0도 이렇게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우스 오른쪽 피처 편집에서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피처 편집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석에서 피처 치수 보이게 하면 이게다 보이겠죠 특정 설정만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모든 치수 숨기기 하면 이렇게 요 부분만 숨겨지고 요 부분만 치수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숨길 거냐 보일 거냐 그렇죠? 여기서 피처 치수 보이기를 체크하자면 다 숨겨지는 거죠. 네, 그 차이점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피처 분리해버리면 이 안에 싹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거요. 자, 재밌죠? 네, 잘하면 재밌습니다. 그 각각의 미세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좀더 편리하게 작업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